지금까지 우리는 html의 가장 중요한 문법인 태그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태그의 심화된 문법을 배울 건데요 이것까지 배우면 여러분의 html의 모든 문법을 마스터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인기 있는 태그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 좋은데 <웃음> 좀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글씨 만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지 않으세요? 사진 넣는 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태그의 이름은 아, img 입니다. 이미지의 줄임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im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img. 음.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떤가요? 사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당연하죠. 왜안 보이겠어요? 그냥 img라고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태그에 이름을 썼는데,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문법을 만든 컴퓨터 공학자들은 어, 저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라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문법을 출현시키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알게 되면 어, 태그에서 뭐랄까요 그 문법은 완전히 다끝낸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려주도록 약속된 속성 e-s-o-u-r-c-e 소스인데 너무 기니까 src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의 주소를 적어주면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저기 적혀있는 저 주소를 저 위치에다가 이미지로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미지가 필요하죠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unsplash.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있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공재와 같은 훌륭한 이미지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제가 뭐 하나를 선택을 해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딩이니까 어 코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랬더니 코딩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거 괜찮네요 여기서 다운로드 프리 버튼을 누르면 저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저장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바탕화면에 웹 e 1이라는 디렉토리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장해 주세요 저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는 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때는 저 이미지 이름이 좀 기니까 저는 다른 거로 바꿔 볼게요. 저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네임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뭘로 할까요? 코딩 점 jpg라는 파일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파일명인 코딩 점 jpg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idth를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450 정도로 하고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음, 450도 크네요 아니면 100%로 하면 자동으로 이 100% 크기에 맞게 이미지의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우리 속성이라는 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저렇게 생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 영어로는 어트리 r 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위치에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가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때 때는 이런 속성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html에서 아주 중요한 이 문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img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태그를 역시나 살펴봤습니다